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지수가 양지수가 뭐 비교적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이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보시면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주 그리고 반도체 일부 팹리스 기업들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아직도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팹리스 반도체 중에 팹리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팹리스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설계와 기술 개발을 해서 위탁 생산을 하죠. 이게 팸리스고 바운드리는 이제 생산 실제 생산하는 기업을 이제 바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 AI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 그래서 오늘도 역시 AI 체포주 살아서 아직도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 내에서 점차 이렇게 이 규모를 확대하는.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이 체포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침투해서 들어온다면 어, 이 성장성이 뭐 어느 정도까지 이 파급력이 미칠지 어, 한번 주의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초창기 어, 애플에서 스마트폰 나왔을 때 당시에 예, 이런 어, 그런 그 지금 확장성을 가지고 어, 앞으로 점차 성장한다면 어, 미래에 좀 기대가 되는 어, 그런 산업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 시스템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3%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는 1위지만 전체 시스템에서는 이제 3%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이 차지하는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34%입니다. 여기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거죠. 비메모리 분야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드리 시장에서 이 삼성이 이제 TSMC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시장을 보시면 지금 미국이 일단은 이제 압도적이지만 주위에서 보실 게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23, 30, 30년 되면 점유율이 이제 우리를 앞설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팹리스 관련 주, l x 세미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텔레치스 어, 6% 대에 연속해서 이제 계속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이 거의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을 보시면 얘가 이제 네 배, 4배, 제주가 네 배입니다. 그리고 LX 세미콘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그리고 삼성이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LX와 달리 낙폭이 이제 상당히 컸죠. 그리고 배당률은 LX가 21년도에 6.21%가 나니다 현재가 기준. 그리고 삼성은 2.34. 그래서 어, 얘가 이제 거의 한 3배 정도 많은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얘가 368조, 1조 4천억, 뭐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차트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X 세미콘, 1 2 1 선을 이제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 세계 50대 펩리스 기업 중에 어, 유일합니다. LX 세미콘이. 그리고, 국내 펩리스 업체 중에 매출 1조가 넘는 곳은 LX 세미콘이 유일하고 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얘가 전체 매출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가 2대 주주고 텔레칩스의 2대 주주가 어, LX 세미콘이고 어, LX는 이제 LG에서 이제 따로 이제 떨어져 나왔죠. 그러면서 LX 홀딩스가 이제 지주사고 이 어, 아래 인터내셔널 상사 또 물류 기업, 또이 건자재 쪽이죠. 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뭐 건설 쪽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어 아무래도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미콘은 반도체, LX MMA는 이제 화학 기업이죠. 어 그리고 이 실적 추이를 보시면 이제 DB 하이텍과 이 LX 세미콘 비교한 자료입니다. 어 그리고 DDI 시장, 어 LX 세미콘이 세계 3위죠. 어 그리고 이 매출을 보시면 이제 계속 이렇게 어, 증, 해마다 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어, 또 배당도 보시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어,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은 이제 12%대 이 어, 정도. 작년에 이제 19%대, 18, 뭐2일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어, 회사입니다. 어, 그리고 매수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AD 어, 얘도 이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텔레칩스 어, 얘도 마찬가지죠. 칩스앤 어, 파운드리 기업들 대부분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알파홀딩스, 아나페스. 어버부 제주반도체 어, 삼성전자 요번에 좀큰 좀 폭으로 좀 하락하면서 아심,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시장을 좀 끌어내린 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어, 그리고 이 점유율은 이제 낸드가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 투자규모는 smc가 어, 이제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 주체를 보시면 이제 개인만 좀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